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3분기 GDP 성장률 상향 조정 소식에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한 우려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마이크로는 3% 하락하는 등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장중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는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2023년 초부터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는 컨퍼런스의 주장에 시장은 하락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에너지, 소비업종 등에서 하락을 주도했네요. 원유는 3분기 성장률에 힘입어 장초반 상승했는데요. 이후 경기선행지수의 위축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전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했는데요. 나스닥은 3.6%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선행지수의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네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여전히 줄어들었지만 경기침체 이슈가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전망에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되어 보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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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3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11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2길 공공시에 신규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11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이전치는 0.2% 예측치도 동일한 0.2%로 예상되고 있으며 11월 신규주택 판매 이전치는 63만 2천채이며 예측치는 60, 60만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없습니다.